내0에서 버리고 가냐? 0 5너 50. 50. 50. 는데 50. 5다5 여기도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다 50. 50. 50. 5 오케이 50. 응? 어. 빠져 빠져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W 좀더 있어. 일단 정면 먼저. 어. 암흑 조심, 암흑 조심. 뉴클리어 지금 써봐. 있, 아, 있으면은. 잡았어, 다운, 다운, 다운. 뉴클리어. 뉴클리어, 뉴클리어.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죽어 죽었어. 죽었어, 어 와, 나 뒤집어냈어. 네. 빨리. 1번 잡아야 돼. 온다, 온다, 온다. 간다. 많아, 많아. 1번 많아. 엄청 많아. 패패패 일보 다운이앞 여기 집에 있다 집 많아 집 많아 개 많아 개 많아 거기 하나 먹어 아 어, 잠깐 더 집이 둘 땀문인데 밀어 저집 밀어 어디 밀핏 핏? 여기 여기 팽팽팽한번팽 아, 여기, 여기. 데스, 데스, 데스. 밑에 밑에 밑에 외곽에 있어 외곽에 애들 있어 다 밀었어 오케이 여기 있다 여기네 일로 나이스 나이스 나가면 이쪽. 개꿀인데? 어, 아, 나살 이쪽, 나살 이쪽 내 바로 앞에, 내 바로 앞에 서너 잡았어, 화면 턴, 삼겹 아, 나이스 한건더 있어, 더 있어 비켜, 비켜, 비 붙지마 붙지, 마, 붙지 마. 다운. 하나 더, 어, 왜 하나 더 다운 기 하나 더다운이 아, 해 안해 말해 안해 말해더 있다 더 있다 바깥에 있는 바깥에 에내 쪽에 내 쪽에 쪽에 아형뒤뒤뒤뒤뒤 뒤. 야 아이. 쪽에개 Bonus a s <tries> 방안에 방안에 방안에 나이스나이스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뭐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